자, 봉봉이가 부르면 은 오는지 한번 볼게요. 봉봉아! 봉봉아! 방울 소리가 들리죠? <웃음> 어, 두 번만에 왔어요? 봉봉아, 일로 오세요. 아이. 왔도요 응, 왔도요 스킨십을 엄청 엄청 좋아한답니다. 만져주지 않아도 골골대죠? <웃음> 오이 고 쟤네도 고네도 고고, 쟤네도 고요 봉봉아 어이. <웃음> 너무 좋아서 눈을 못뜨고 있어요 고양이는 좋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한답니다 고양이의 매력 포인트는 젤리인데 빨빨 볼까요? 이렇게 초코젤리가 같이 있고요 <웃음> 핑크 초코 핑크랑 초코랑 섞여 있어요 젤리가 네, 이거는 고양이마다 좀 다르죠? 아주 핑크, 베이비 핑크색이죠 이 하찮은 이빨도 넣드릴까요 넣어드리자 아이고 하찮아 지금 거의 좋아서 기절 상태입니다 단 기절 상태예요 이때는 어딜 만져도 좋아해요 고양이들이 싫어한다는 배랑 이런 발 같은 거 평상시에는 잘못 만지게 하는데 울 때는 다 허락합니다. 봉봉아 <웃음> 좋아요? <야이>. 안녕. <웃음>